하슴미! 하슴미! 두근거려요. 저희들과 작두 개를 들요 네. 정말 숨이 찬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정해 다시 아, 한릴 진정해. 아. 진정해. 진정해. 이얘 뭐야? 지금, 지금 손들 필요가 없어요. 예, 왜눌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그래. 바로 다음 코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코어는 바로 상남자 뮤직비디오가 지금! 바로! 모든 다 좋은거 아니야? 기회수? 아우 좋아야 정말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뭐마마해요 신격을 해서 어디 올라갔다 했지? 야 와이? 농구걸대 위! 농구 골대. 그 3m 5 m 와우! m 5cm 와 그리고, 그리고 진영도 있죠 여자 신고 막 야, 지다 야! 그거 아니고 야! 야! 야! 그때 제일 중요한 빼었어요 교복! 이게 와? 이게 와? 이게 이제 20번 가못 입을 것 같았어요. 나 이제 3년간 입는문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자, 우리 강화지 아, 아미 야, 여러분들이 아, 박살 산년간 진짜 이렇게. 이게 와? 우리가 갈까? 갈보니다